자자자. 일단 은 컴퓨터 책상이 와 가지고 컴퓨터 없어도 컴퓨터 책상이 생겼다 쿠팡에서 한 5만 원인가 4만 원 주고 산 거. 이 쿠팡에서 한 4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 어, 의자. 그리고 이 책상은 5만 원 했나? 어, 되게 튼튼해. 아이고, 뭐, 배달 시켜먹는 것도 너무 비싸고. 커피 하나 시켜먹으려고 하면은 꼭 기본 뭐 6,000원, 뭐, 13,000원 이상은 시켜야 되니까. 저좀 심리 적다 너. 어? 나도 잘렇지만 저러면 안 돼. 뭐가 보이니? 너희들이 봤을 땐뭐 아무것도 안 보이지? 여기 아파트 사람들이 되게 특이해. 아주 특이한 사람들이라고. 이거 봐봐. 이게 뭘것 같아? 아, 위에서 음식물 쓰레기 던진 것 같아. 비닐봉지 싸가지고. 밑에 내려가 보면 더 황당해. 옥수수가 떨어져 있어. 옥수수. 누가 옥수수를 저기 배나대서 먹고 떨어뜨렸나봐. 아, 여튼 경수를 내가 밖에다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음식물 쓰레기도 넣기도 그렇고, 그렇지. 그리고 일반 쓰레기도 넣기 그렇고 해가지고 내가 생각이 좀 짧아서 그냥 밖에다가 던졌지. 그 다음날 되면 고양이가 물고 가. 뭐나뭐 뭐 탈모냐고 물어보는데 나 탈모 맞아. 보여줄까? 봐봐. 남자 닮아 우리, 우리 집안 어? 가문에 아주 그냥 보이지? 와.. 아꼬 그라데이션 생긴 거봐 그라데이션 아, 진짜 할거 없다 사람 사람 봤다 고 자고만 했기 때문에 운동을 좀 해야 돼 어, 나는 주로 푸시업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거의 뭐 헬스 트레이너 수준 자 이건 여기 다이소에서 산 어, 푸시업 기구 먼저 다리를 쭉 뻗어 응? 이 상태는 없어도 응? 복근 운동할 수 있다 부자들은 팔팔 이렇게, 이렇게 구부리더라고 이 내릴 때도 천천히 내려가 올라갈 때도 천천히 내려가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나는 이렇게 운동을 다 하고 밖에서 어? 이렇게 시원한 공기를 마셔 그 이유는 뭐냐면 음 오늘 하루는 어떻게 버텼어 내일이 이제 일요일이에일일일일에똑똑겠지지오늘별별 다를 게 없을 을것아아 월, 화, 수목 금, 일일까지는 일을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아, 진짜 뭐 주말은 진짜 of a l i t t l 지금 몸무게가 한몇 킬로 t l e bit of 그 지금 이제 살을 좀 빼려고 내가 밤마다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운동량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한번 살 빠질 것 같아 no. 그리고 내가 거짓말이고 하, 이 아파트는 문제가 많아 어우 아,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어 여기 바로 앞에 여기 봐봐 뭐 불빛이 보이지? 여기, 여기, 여기. 여기가 뭐냐면 조기 축구장이야 아니 뭐 이삼준 잠도 없나봐 아침 6시부터 막 시끄러워 어? 패스 해달라고 그러고 잘잘못 자겠어 여기 2주 정도 됐는데 경수도 없고 굉장히 좋아 댓글 보니까 뭐나 이사 갔냐고 물어보는데 이사 간게 아니라 우리 이모가 이 빈집에다가 가구를 다채워줬어막 냉장고랑 막 소파랑 뭐 식탁 같은 거 그래도 나는 만족스러워 왜? 음. 길바닥에서 살 뻔했는데 우리 이모 덕분에 집에서 살수 있다는 그런 감사함. 난 얼마나 긍정적이야. 너희들도 긍정적인 마인드 항상 가지길 바래 알겠지? 항상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을 낳는 거야. 아 진짜 살 많이 쪘다는데. 아 어, 코도 살찐거 봐. 이 씨. 내일부터 무조건 할게다 진짜 난 내일 아무것도 안 먹는다. 다만 아침 먹고 땡. 호만 운동해도 근육이 생기는 몸. 왜 운동을 안 하냐? 어? 난 그때 자본주의에 쩌든 멘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난한두 번만 해도 펌핑이 잘 되는 타고난 몸인 것 같아. 근데 나는 운동하는 게 너무 싫어. 내가 매일 매일 블록을 올리도록 할게. 조회수 얼마 안 나와도 난 이게 재밌어. 별로 유명해지고 싶지가 않아. 왜냐? 아플 이런 거 무섭고 그냥 별로야. 유명해지면은 난 지금 유튜브 지금 구독자 한 거의 1800명 정도 다 돼가는데 난 이게 딱 좋은 것 같아 음, 진짜로 딱이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 막 면만 이렇게 되면은 하여튼 내일 또 영상 올릴게